예선 시조 두 번째 경기, 봉호의 라이징 스타 정성조 선수와 3대3 프로 선수 정현우 선수입니다.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그래도 제가 형이니까 이겨야지 않을까. 약간 자존심상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. <웃음> 저요? <웃음> 아손수영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뽑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재밌을 거 같네요.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시카고 불스, 보스턴 셀틱, 댈러스 매버릭, 유용닉 LA 레이커스, 슈스턴 로켓 그리고 올 3월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, 마이애미 히트팬분들을 위한 바워파인트 NBA팀 에디션 제품이 3월에 출시됩니다. 커밍순!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. 오 와! 슬슬 다 들어가지? 설마 예, 설마 설마. 와! 다들어다다들어다 오! 루팁에! 오! 와! 예, 오우, 예, 아 예, 아 오우, 예, 진짜 미친 쟤!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, 와대박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성조 선수랑 할 때만 드리을다저 오, <웃음> 오어못 다 <웃음> <웃음> 어, 없어, 어, 어상와아어상대적으로 멋이 너무 없어 지금 어와 뭐야 와 뭐야 <웃음> 와 뭐야. 어! 예! 예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호연, 호연. 오! 와! 굿 이펙. <놀람> 죽였고 공격도 죽였다. 야. 와. 야. 게임 포인트. 자, 굿자 너무 오래셨다가 경기했는데 어땠어요? 아 몸이 몸이 풀린데 시간이 너무 오래, 오래 걸려가지고 <웃음> 좀제페이스로 못했는데 <웃음> 그래도 마지막에 슛감이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질 뻔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인 걸 놓쳤어요? 네. 왜 왜? 왜진것 네. 같아요? 어 일단 시잘 들어왔고요. 그리고, 그리고 드리블 리듬이 완전히 11 리듬을 뺏겨 버려 가지고 어, 아 이게 드리블 잘하는 사람 보는 거는 요제가 뽑았어요. 다음은 예선 디조 두 번째 경기. 몽골 국가대표 올지 오르식 선수와 몽골 청소년 대표 출신 다시카 선수입니다. 야이템는이거다 아, 이거 리고두 분이 좋습니다. 어? 집안싸움 집안 o k a 와우, 뭐야, 오우. 와우. 태 잘생겼다. 와, 아 오우. 지쳤어, 지쳤어. 오우. 네. I'm before this guy i n b e f o r e t h i s g u y I d o n t k n o w no w i r no w i m s h o o t e n g v e r y g o o d m a y b e i m s o silly play e e m e n o n n r o n n no more. 몽골에서 혹시 원래 원래 오늘 보기 전에 그정 네. 오래 있었는 알고 있었나요? 네 알고 있습니다. 었3대산 네. 아, 네.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서 같은 국가 출시이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. 었네네네 맞습니다. 응? 김현진인가요? 이거 네그 빨간 옷 입었던 선수네. 아 김정현. 아아 아, 정현 휴전 선수. 네. 그거가 제일.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잘하는 네. 네. 다음은 예선 A조 마지막 경기 크록스맨 제자 히트맨 선수와 전 프로 축구 선수 이진호 선수입니다. 한국에 오는 지 얼마 안 됐어요. 6일 됐나? 예, 네. 일주일 전. 네? 예? 예,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하는 거 봐서 지면은 이제 돌려보낼 거고요. 이기고 잘싸우면 계속 한국, 여기 우리나라에서 키울 생각입니다. 뭐 우승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온 거는 사실 아니고요.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농구한 지 이제 만 3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만 제가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 나온 거라. 예 네.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원쿠션 Wait a m i n o w 오, 와, 이제 실력이다. 와. 죽지 않아, 쉽지 않아. 어이! 아! 우! 아 야, 저런 드림. 뒤치기의 향연. 와! 우네우 네. 뒤치기가 네. 네. 어? 네. 네. 너무 좋아, 둘 다. 아까 무릎 다쳐가지고 네. 예, 비권 하려다가 하셨는데 아, 근데 또 아, 그냥 가기 그래가지고 네. 예, 재밌어.. 아 근데 너무 너무 잘하세요 다들 예,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우고 아니 히트맨이 손도 굉장히 빠르고 네. 붙으면 돌파하고 네. 예, 아이,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. 네. 선수가 이 정도 할수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어? 네. 어, 어!